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기초상에 나오는 받침없는 치읒단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단어를 같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. 기차 기차 기차 고추, 고추, 고추. 치즈, 치즈, 치즈. 치 마, 치 마, 치마, 치마, 치마. 차고, 차고, 차고. 초, 초, 초. 차, 차, 차. 마, 차. 마, 차. 마, 차. 유, 모, 차. 유모, 차. 주, 차. 주, 차. 주, 차.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그림을 보고 저를 따라해보세요. 치즈, 치즈. 차, 차. 기차, 기차. 고추, 고추. 유모차, 유모차. 차고, 차고. 치마, 치마, 초, 초, 마차, 마차. 주차, 주차. 잘 따라서 해보셨나요?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